자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폭킹 좋습니다! 자주포를 쏴라다 죽여! 하하 됐어! 이거야 이거! 어? 괜찮은데? 뒤에서 모크나이퍼와 이상의 꽃의 이 합동 자주포 아주 좋은데? 안 되죠? 안 되지. 자, 제가 전략을 하나 생각을 했는데, 이 전략을 쓰려면, 그게 필요해. 솔라빔 이상해씨하고, 그리고, 파이어로, 그림자 깨기, 모크나이퍼가 필요합니다. 일단, 아까, 해려고 했던 게 뭐냐? 제가, 아, 진짜 심각하게 뚜두두 맞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였나? 어디였지? 랭크게임에서, 진짜 완전 뚜두두 맞았는데? 아, 이거였다. 자, 이상해씨로, 솔라빔을 갑니다. 그리고, 브레이브버드. 자, 모크나이퍼. 자, 극괴죠. 상처를 들고 이두 마리 돼지가 아주 앞에서 휘젓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두 마리가 그자주포를쥐서 빵빵 쏴대. 그러다가 충분히 피가 빠지잖아요. 한 3분의 1의 피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불닭이 어느샌가 끼룩끼룩 하면서 날라와 그럼 죽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당해봤으니까 나는 분명 탱커 역할 잘한 것 같거든? 근데 뚫리더라고요 자 일단은 내부는 아까 말씀드린 거 해주세요 솔라림이 상할 곳이에요 그림자 깨기 모크나이퍼 만목구리 브레이브버드 파이어로입니다 자 그리고 푸크린 이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왜 점점 내가 이게 이 아시아권의 유튜버가 되는 것 같지? 아 뭐야 모크랑 푸크린이 없다고? 견과류돼지랑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자식들아 이거는 우리 거야 나비꺼 뺏서 먹지마 이 약탈자들아 얌얌 안돼 살려주세요 아니 이러면 안돼 안돼 안돼 도망가세요 여기는 저한테 맡기고 도망가세요 안 돼. 여기는 나에게 맡겨 위쪽만 파여 위쪽만 위쪽을 박살래 4명이야 지금 아 뭐야 야자 이거 이거 카정당한다저 돼지들 카정한다 이거 우리 정글 쳐들어가 이거 적 정글 쳐들어가 자 잠깐만 이 돼지 자식들 자이 탐욕스러운 이욕망이야마이 자식들 진짜 나사레벨좀 되자 아저 요시니스 저 아니, 아래도 지켜야 되거든요? 이거, 아니, 저를, 이거, 저를 방해하면 안 돼요. 이거, 이겨야 돼. 이거, 이겨야 되니까. 아니, 나 이거 3분째, 푸크린이 못됐어 모크나이퍼 할걸. 모크나이퍼 할걸. 추가. 됐어요, 됐어요. 재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이스. 역전 가. 좋아. 이렇게. 됐어요. 루카리오 따위. 무섭지 않거든? 어. 나, 두나못 먹고 썼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 파이어로 부부 안 써봤어 <웃음> 어떻게 그냥 준비가 안된 조합이었어 <웃음> 우리 준비가 안된 조합이었어 <웃음> 어, 내 전략은 망해버린 것 같은데 일단 내 궁을 믿어 일단 모여봐 나 죽지 말고 모여서 내 노래를 들어봐 리슨 나의 궁을 믿고 싸운다 그러면 드들드를다 잡아서 죽여... <웃음> 죽고 싶지가 않았어 아선도 날라간다 아내 잘못이야 이상해씨 우리 자주포 여러분들은 귀에서 그잘 숨어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원래 치고 빠지기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자주포 여러분들 잘 숨어 계세요 자 정말 중요해이 전략은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누구 맘대로 먹으래요? 이거 제 거예요 짜냥! 아이고, 어디? 가세요! 아, 갓꾸르기 보셨습니까? 갓꾸르기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냐고요? 어디? 짝짝! 아, 갓꾸르기 아, 안녕히 계세요. 짝짝! 짝! 아, 짝! 아, 상처야!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뭐, 뭐, 뭐요? 아, 나 여기 있는데요. 저 어디 가세요? 좋아! 푸, 푸르르, 푸, 푸리, 짝짝! 짝! 그, 뭐하시죠? 제가 아무리 피가 없어도 상처약이 있어서 안 죽는데요? <웃음> <웃음> 아,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상처약이 있어서 죽지 않는답니다. <웃음> 달려가! 때려, 때려! 죽여! 아, 좋아요. 3타로 한번 재우고요. 아, 113 전략,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113을 좀잘 쓰고 있지 않아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직 상처약이 없어! 아, 상처약이 없어! <웃음> 님은 먼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이상해 꽃과 모크나이퍼가 뒤쪽에서 포킹을 하는 거예요. 계속 포킹을 하다가 파이어로님이킬 각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만목구리와 재훈은 뭐하냐? 앞에서 계속 어그로를 끄는 겁니다. 예, 네. 어그로 를 끄는 거예요.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거야. 아니 너무 붙었어. 너무 붙었어요. 네, 너무 붙었습니다. 더 뒤로 가셔야 돼. 더 그냥 스킬 범위 안에만 들어오게끔만 거리 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네 명이에요. 만목구리랑 풋크린이 앞에서 어그로를 끌어주고 뒤에서 이상해 씨와 모크 스 나이퍼가 포킹을잘 해야죠. 너무 앞포지션 잡으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이게 아, 너무 들어와 갖고, 자 일단 한번 막을게요. 일단 한번 막아주고, 자, 네 됐습니다. 자, 지금쯤 딜이 나오,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네 좋아요, 좋아요. 이제부터 해보면 돼요. 이제부터 해보면 돼요. 자 너무 붙었어 너무 붙었어 나 뒤로 빠지세요 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아 전략이 안 좋은가? 아닌데 그때 나 진짜 너무 아팠는데 제가 탱커 했는데 녹았거든요 일단 파이어로에 좀이 뒤쪽에서 그 딜을 좀잘 넣어주세요 예 딜을 좀잘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주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좋습니다 자 포킹 좋습니다 자즈포를 쏴라다 죽여 됐어 이거야 이거 어 괜찮은데? 뒤에서 모크나이퍼와 이상의 꽃의 이 합동 자주포 아주 좋은데? 뭔가 좀이 협동만 협력? 이것만 좀 맞으면 은 괜찮은데? 아, 충분히 랭크 게임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저 돼지가 안 죽어 얌파 마지땅 아, 와 좋아요 할거 없으시다 아 그러면 무지 사시는 것도 좋아요 죽을 대연 아 좋아 좋아 폭킹 좋아 아 좋아 이렇게 자 루카리오 죽으면 그만큼 저희가 아마 여기 있을 거거든요 좋아! 아, 좋아! 죽으세요! 아, 이거. 어? 어? 예? 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웃음> 내가 원하는 각이 이거였어! 아니야, 이상해짐! 그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들어간 게 아니야. 이건 물린 거야. 이거는 저 청설모님이 들어오신 거야. 아, 이거. 자, 자, 못 오게만. 자, 못 오게만. 이거 백도... 자자자 자, 자, 일단 몰래 백도? 자 아직 안 치고 있거든요? 자 이거 위에 막아야 되는데? 위에 막아야 되는데? 위에! 위에! 생각 잘해야 돼요. 진짜 생각 잘해야 돼요 이거. 다 죽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죽거든요? 야 이거 생각 잘못했다. 랩차가 나서 다 죽었다. 자파이어로님자이상해신님아 아, 아니야 잘했어. 우리 충분히 잘했어. 근데 괜찮죠? 어, 중압빙이 나쁘진 않았어. 충분히 잘해주셨어 충분히 잘해주셨는데 저쪽 조합이 다 들어와갖고 그냥 그냥 흔들어갖고 다 그냥 때려 부셔버려갖고 조합이 잘 크면 좋은데 못뭐 크면 은 들어와도 못 막아버리니까 근데 자 여러분들 아 나쁘지 않아 충분히 조합은 괜찮아 해보니까 괜찮네 결국에는 4천왕이다 아니 근데 자 뭐야 잠깐만 나푸크링10 9만 했네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저희 분들이 다 못한 게 아니에요 이거 조합은 진짜 좋습니다 어 일단은 만목구리가 요식 넣는 게 좋은다 좋을 듯 이거 조금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패배 원인, 상대팀이 5황이라서 졌다.